79. 한국어 공부. 처음 만남. 79. 한국어 공부. 처음 만남. 1. 인사. 1. 인사. 안녕하세요. 저는 미키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미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 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갓이 점심 식사 어떠세요 같이 점심 식사 어떠세요? 이, 이름 이, 이름 안녕, 만 나서 반가워 안녕, 만 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이름 이, 뭐야? 나도 반가워. 이름이 뭐야? 난 야-마-다 라고 해. 너는? 난 야-마-다 라고 해. 너는? 내 이름은 푸-엉-이-야. 내 이름은 푸-엉이야. 3. 제-안 3. 제-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저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. 저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. 갓 이스무디 한잔 어떠세요? 같이 스무디 한잔 어떠세요? 스무디 말고 맥주 한잔 하시죠. 스무디 말고 맥주 한잔 하시죠.